음, 이런 회사에서 이런 것을 공급하면서 우리 진행하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이것 해도 먹고 사는 거 아니?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음? 이것은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할수 있지만은, 그위외에는 우리가 이걸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나, 그제?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거라도 최선 자기가 운영이 돼야만이 뭐 가든지 오든지 한다. 그러나 그것도 안되면 못 가는 기공.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육경회가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육경회가 가는데 육경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는 거야 육경회에서는 육경회는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은 뭘까? 상담하러 갈거이지 자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방풍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사람이 우리는 행사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우리는 자유의 개별적인 수린이다 수린 속에는 우리는 나중에 여기서 무엇을 가르지자면 명상과 우리는 체면을 가르키게 되는 거이요사기치는 체면이 아니고 <웃음> 지금, 뭐, 밌는거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거다, 이거.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 절과 연관되었으면 절에서 할 것이고, 이거는 무속과, 이거면 법당에서, 누구말따나 법당에서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는 수련원에서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수련원이 일종이다, 그치? 이거와 연관돼서 이것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이런 거뭐 풀고 상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담은 우리 배운 사람이 대별적으로 하니까 필요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가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그제 해주겠다는 거예요그죠 나중에 여기서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자기들 하는 거 이런 거배우고가지고저 자기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저 봐라. <웃음> <웃음> 우리 거야. 에전에 아니 그 그게 중요한 게이 내용이 중요한 게 너무 사는 게. 그러니까, 그거두 번째 봐봐 거짓말도 잘한다. 자 <웃음> 그래서 이런 육, 육경회를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건본이라 자 육, 육경회로 그럼 육경회에서 뭐 해야 될거 아니야 그제 내가 지금 해갖고 상담센터 이거 백날 치봐야 상담 그제 전학관 백날 값판 붙여봐야 되겠나 아, 안된다 이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이것이 응? 음?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이 육경회 육경회에서 이런 것이 기도 명이든방품명이든행사명이든 이런 것이 전부다 여기서 명상 하두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여기서 나가는 거야. 응?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육경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 도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이 될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이 육경의 지부에서, 지부에서 하는 거는, 자, 이때 우리는 종교라는 것이 어떻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어떻고, 우리는, 어, 우리는 선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는 체면을 거는 것이 어떻 것이고, 우리는 명상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이런 것을 쭉, 뭐, 49제가, 응? 49제가 어떤 것이며, 천도제가 어떤 것이며, 이, 이런 것을 쭉할 거잖아. 종합, 종합상경. 응, 우리는 개운 힐링, 종합상계. 개운 힐링 센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이 육경에서 이런, 이런 행사도 다 치러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자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이런 행사는 개별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면 되겠지만은, 우리는 나중에는 어떻게 행사할 때는 이 전문 수련사들을 불러와야 돼. 그 사람들이 불러와서 행사를 치르는 거야. 뭐, 아무나, 뭐, 경, 그, 그거, 백날, 한, 한두 번, 그거, 일년 돼갖고, 읽어갖고, 읽어갖고, 그거 될것 같으면, 얼마나 좋고, 그제? 그래서, 뭐 우리나라 힘든 사람 하나도 없다, 이마 그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런, 이런 것을 복지적으 우리 공부하는 거, 이걸 처음에들으면서 일반 사람이 하는, 이런 교육이 진행되는 거야, 일반 사람이 하는 게. 그렇게 할, 할머니들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기도법이 어떻고 올바른 것이 어떻고 업장을 소멸하면 어떻고 이런 것을 주쭉 진행해 갖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개운을 해주는 것이 주목적이나자 여기서 얘기했던 내 편안한 것은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치? 돈벌이는 그것만 되면 되는 것이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좀더 힘들지 않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목적이다이것이 육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머릿속에서 너무 곤란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가면서 이제 진행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행사가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말로 차근차근 정말로 차근차근히 우리가 하나씩 해놔야 돼. 내가 당장 다음 달부터 하거잖아. 그러면 당장 우리가 해야 될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는 해나가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이 앱으로, 앱으로 일단 우리는 천부경, 천부경 육경에 우리는 그 앱을 우리는 만들어 가지고 좀 있으면 천부경 육경에 우리는 그, 그 모바일 웹은 있으니까 이제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앱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앞으로 기도라든지 방풍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쭉 만들어서 이것을 할수 있는 그런 홍보용으로 문의와 홍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차근차근히 교육해가면서 이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노? 여기서부터 이걸 해야 되는, 그지 상담, 기도, 방풍 행사, 수련. 응, 음, 그거,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또, 부가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다. 상답해가지고는, 우리가 뭐, 뭐 갖고 안 된다. 이거 뭐 철학금 100날 뭐 열어봐라. 뭐몇년 가겠노? 맞아요. 맞아요. 철학금 그 간만 100날 붙여봐야, 몇, 며칠 가겠노, 그거. 지금 또뭐 역학하는 거 간만 붙이나봐야, 그거 뭐고, 몇년 안에 전부 다 반쯤 이상 문 닫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거지말고 뭐, 부적서고, 뭐, 개명하고, 뭐, 막, 그, 저, 웃기술라 하지 말아. 그래서, 이제, 올바로 가게, 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리고, 이거 보급하고, 그것이 나의 이걸 핵심이다, 핵심. 이쪽으로, 수리 사주로 가는 사람의 핵심이고, 수리 심리는 애들하고 엄마들, 이 교육, 그거 하는 게 현실이고, 지가 또 강사가 되고 싶으면, 이 교육과 연계되고, 실력을 석싹 사게 되면, 교육원, 이 전국의 교육원들에서 강사를 초빙하겠지. 그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제요. 그렇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숙한 거 알겠지. <웃음> <웃음> 누구 말잖아나 <웃음> 대중원장은, 대중원장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고생 안 했겠나? 음. 몇년 동안은 정말로 지도도 물어가면서 한아야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가 그 본격적으로 안 해서 그랬지만 끝까지 일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자기 그멸대가 있잖아 일반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했으면 벌써부터 어? 벌써부터 이게 뭐이큰절 이렇게 하나도 아니다 이거 막 이거 막 벌써 이게 게임도 안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갈 수도 있었다. 그렇게 사람이 이이 여기 여기 요만한 폭에 이만큼 갖다 주면 받아먹겠네 그지 요만 그러게.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달 수가 없어. 이? 자 그렇지만 이거 미래를 가게 되면 분명히 엄청난 이게 있어요. 이까지 오는 것도 이건 엄청난 사업이야. 이? 나중에 봐봐. 지금은 준비 과정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연결돼 갖고 어? 나중에 이것들이 얼마나 큰 규모가 되는지 모른대만.